너희 신랑 좀잘 봐라. 왜냐? 죽으려고 싶고 생각하는 건데. 예진 <목소리> 씨. 네. 전보러안 다녔어? 한, 한두 번 네.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좀 네. 네. 우리 이제 형님. 씨누가 어. 마음을 못 잡으니까 같이 한번 가자 해서 음. 굳이 저만 이렇게 막 보러 다니지 음. 않거든. 그래, 니네 외관 바르겠다. 직관 바르겠다. 니네 자존심이나 니네 고집을 꺾고 아, 사니? 너무 음, 사. <웃음> 그치? 신랑하고 사는 것도 어? 진짜 답답하다. 니가 마음이. 왜냐? 신랑이 사주가 있고 너의 사주가 있잖아.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. 몸주에 대감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좀 털털해. 근데 신랑은 조상을 많이 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기운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작아지는 거야 소심하고 음. 너는 답답하지 근데 그게 뭐냐 자 문시 과정을 둘러보면 너 신랑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둘째를 놓고 둘째가 세살네살 지나가면서 신랑이 자꾸 기울어져 기운이 아. 어. 그러면 자기야 자존심 되게 센데 모든 게 자꾸 막히니까 음. 어. 쉽게 말하려면 자존심이 꺾일 일이 자꾸 생겨. 어.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소심해지고. 그러고 그 사이에 너희들이 집을 이사를 했는지. 아니야? 네, 이사했어요. 어. 그러면서 이사 탈, 편하지가 않다, 집이. 맞아요. 응. 그래서 이사를 응. 해서 하도 안 좋아서 또 응. 다시 이사를 지금, 이제 응. 작년에 응. 했는데, 뭐, 이왕 다 막.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사를 잘못해서 이사 탈이 생겼어. 이사 탈이 생겼는데 그 친구 양편에서 또 이사를 가면 또 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. 어. 피해본들 그 기운은 가져가거든. 네. 그때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신랑이 잠자는 것도 불편해. 어. 예민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자꾸 막힐 일이 생기고 작년, 재작년, 뭐 2, 3년 요 사이에 집도 이사를 하고 뭔가 문서에 운이 있어서 너희 부부가 네. 이사를 옮기긴 했으나 기운들이 자꾸 잠을 자니까 그냥 니는만 미치는 거야. 니는 간이 타고 애가 타는데, 싫어. 이러다, 저래다 니 하나 세라. 맞아, 관심이 응. 없어. 어. 응. 그리고 문시 과정을 보면 명이 좀 짧아 대체적으로. 응. 중간에 다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고 응. 아버님밖에 안 계시더라고. 어. 그래서 이렇게 일찍 가신 조상들이 음. 우리 대주한테 불쌍하다고 왕래를 하는 가운데 누가 이사를 하게 되고 자식을 놓으면서 이런 사주를 좋게 또 삼신 할머니가 점주하다 보니까 이기운들이 아빠한테 지금 다 몰려 있어. 재작년에한 2, 3년 전에 그냥 이혼을 음. 일단은 난 떨어져 있고 싶어 서된 건데 자기는 안 떨어져 어, 있어. 절대 예약 아니요 진짜. 어 고쳐 안 고치면 못 살. 못 살지. 이영향이안 고치면 이, 이 기운은 누구한테 가겠어? 자식한테 그대로 가. 너희 아들과 딸 지키자고 너희 신랑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. 너희 신랑이 이렇게 안 했으며. 음. 그래서 이걸 다 평범하게끔, 좋게끔 너희가 몰라도 윗줄에서는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나라밥 먹게 하자. 음. 뭘 공로를 주자. 라고 대신 아가,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어 이렇게라도 신랑을 애를 먹이고 하면 너는 알아줄 것 같으니까 너를 선택을 하고 네 사주에도 네가 빌고 살아야 신랑도 네 편이고 자식도 네품 안에 다 있어 음. 어. 너 신랑 좀잘 봐라 왜냐 죽을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고 자기는 한동안 음. 병 가기 전에 음. 너무 막 그랬었어요 우울증 음. 때문에 근데 그게 너는 우울증이라 하지마 세인 봤을 때는 우울증이 아니라고. 음. 우울증이면 치료를 뭐 하든지, 그럼 좋아져야 되지. 안 된단 말이야. 이게 뭘 벌써 만 여덟 아홉 수에 다 차고 들어와가지고, 그게 성주 운인데 대주한테 좋은 운세가 분명히 있었고 꽃이라는 운세가 있었고 뭔가 좋은 게 있어서, 있어서 너가 집은 이사를 했지만 이 사람 몸은 자꾸 가는 거야. 정신도 가고, 그게 살이 낀 거고 주당이 들면서 자살하려고 자꾸 얘기를 해. 근데 그걸 우울증 핑계로 평생은 그래서 할 수는 없잖아. 맞아. 근데 올해는 잘못 자기가 시도를 하듯 뭔가 압차하면 죽을 수 있는 운까지도 와있어, 턱에 음. 그럼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노? 이 사람도 좋은 게 뭐가 있노? 아휴, 풀어줘야 될것 같다. 신랑을요 음, 어. 사주는 좋아. 근데 음.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에서 신랑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음. 너희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음. 너희 사주가 다 좋고 너희 사주에 네가 사주에 남편의 복이 있고 아이들이 아빠의 복이 있으면 저 신랑이 이렇게 했니? 그네더 좋으면 더 품고 갈 수도 있고 뭐 차라리 직업이 안 되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남자를 그니까다 사주 때문에 지금 하는데 그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아빠가 더 잘못되면 너희들 용서 안해 문씨 집에서 이해 되지 며느라 네 손부야 문씨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도 시집 와서 이날까지 고생하고 어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. 네 마음을 몰랐어 이러겠냐? 너 살리고 니네 근심 닦아주고 손자 사람같이좀 살게 하고 이두 아이한 태와 달처럼 네가 못다 푸는 거 한번 할수 있게끔 니네 공덕으로 도와줄 테니까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자 알고 가자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.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, 너한테 음. 알지? 니도 어떻게 해볼까? 니네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해볼 거 아니야. 얼레도 보고, 달래도 보고, 해당는걸다 해줘보기도 해보고, 시댁 도움도 받아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, 근데 너뿐만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, 그 보이는 게 아니니까. 또남자인데 그지? 니도 이렇게 믿고 하기까지가 힘이든데 남자는 어쩌하겠나 그냥 우울증이라고 믿고 살고 싶겠지. 그렇지만 또 조상이 그만큼 가물이 들고 순간순간 빙의가 될 때는 내가 구슬 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 보내야 되고 조상을 천도를 해야 되겠지. 음. 살을 뺏기고 음. 그러면 그 귀신들은 나한테 안 쫓겨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어. 도망을 가졌고. 음. 귀신은 몸이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를 빌려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. 음. 이런 들면 날면 한 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신랑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. 니가 살려면 해야 되고, 자식을 살려면 해야 되고, 본인은 고쳐놔야 그때 정신이 들어서 네가 고마운 줄 알고. 알았지? 네. 아유, 아유 진짜 답답해. 네,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이 이제 우울증처럼, 음,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. 근데 이 기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, 둘째 아이를 놓으면서 이사를 하면서 탈이 생기고 친정출력에 이제 초상이 나면서 이 모든 게 겹쳐서 서서히 발병을 했고 3, 4년 전부터는 이게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.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집안에 또 초상이 날수 있는 기운들이 있어서 이런 순간순간 조상의 바람이나 살을 잘 풀어서 안 좋게 가신 조상들을 천도를 잘 하고 나면 이사례자 남편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.